안녕하세요 여러분, 빙기입니다. 미가 메리 크리스마스. 어, 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뭐 어, 핑계라면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올리고 또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는데요 또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제가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떤 화장품을 또 요즘 들어서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또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 연말 결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화장품 연말 결산? 내가 요즘에 무슨 제품들 쓰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씻고 올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 올렸을 때까지 피부가 좀안 좋았었거든요 이마도 뭐가 많이 났었고 운동하면서 먹는 그런 음식들 때문에 피부가 좀안 좋았었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져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일단 세안할 때도 저는 아침에는 물세안만 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사람한테 있는 그 얼굴에 있는 그 유분기가 그 사람 피부에서 나오는 그 유분기가 아침엔 좋대요 그래서 그거를 폼클렌징으로 다 씻지 말고 이렇게 그냥 물세안만 하고 있습니다 면도할 때만 이렇게 뭐 발라가지고 면도를 하고 있고 아침에는 물세안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폼클렌징은 이걸 쓰고 있어요. 원래는 비플레인 녹두 폼클렌징을 쓰다가 다 써가지고 이걸 지금 이거 오가니셀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오가니셀 폼클렌징을 쓰고 있습니다. 선물 받았었는데 좋아서 쓰고 있어요. 네 지금 씻고 왔고요어 일단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가 쓰는 제품들을 한번 나열을 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웰라주 리얼시카 카밍빅 엠보 토너 패드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일단 이 제품을 패드로 아침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쉽게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동글동글하게 면이 되어있거든요 면이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얼굴에 자극이 없어요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그냥 되어있고 앞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피부가 엄청 막 뒤집어졌을때 항상 이 사람이 이게 사, 피부가 뒤집어지면은 평소에 안하던 거를 하게 되더라고요막 진짜 이것저것 써보기도 하고 그냥 평소에 쓰던 거 쓰면 되는데 갑자기 내 제품들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 남들이 쓰던 거 쓰는 거 보고 와저 사람 피부 좋은 사람 거 찾아봤다가 아저 사람 이거 쓰네? 나도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해서 산 제품들이 요즘에 쓰는 제품들입니다 제가 좀 TMI긴 한데 제가 머리 펌을 했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제가 펌했던 영상을 올린 적이 없는데 제가 한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막 하등 살면서 이제 펌을 했습니다. 히피펌을 했다가 지금은 좀 풀린 상태예요.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뻗는 게 매력적인 머리거든요. 지금은 조금 중고난방스러운 머리가 됐긴 했는데. 지금 그리고 머리는 에센스만 발랐습니다. 원래는 컬크림도 바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에센스만 발랐습니다 면도를 했기 때문에 목도 이렇게 해줘야 진정되라고 응. 이렇게 끝 이게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라뮤니르라는 이게 예. 어디냐 제가 한창 여드름이 심했을 때 여기 그 어디지 신사동인가 꼼 에스테틱이라고 있어요 그 에스테틱 회사인데 에스테틱 회사라고 해야 되나 에스테틱 피부과 네, 피부과 인데 거기서 출시한 제품입니다 라뮤니를라고 출시한 제품인데 이게 되게 미스트로 미스트용 스킨이거든요 미스트 겸 스킨 그래서 저는 토너로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스트를 이렇게, 이렇게 분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게 뿌리고 흡수를 한두번 정도 하면 좋은데 저는 막 피부 안 좋을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 번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통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이거는 똑같은 게 아니라 원래 그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스킨천사 제품인데 스킨천사 제품에 마다카스카르 앰플인가 뭐 그런게 있어요 그게 스포이드 식이어 가지고 좀 불편해서 이걸 한통 다 쓰고 그냥 이빈 용기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약간 그 앞에 발랐던 것보다는 약간 묽은 제형이어가지고 원래 뿌리면은 스프레이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카페처럼. 근데 이거는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냐 이 물총 쏘듯이 이렇게 물총처럼 나가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놀래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벌써 번쩍번쩍 하죠 피부가 제 피부가 좋아서 그런게 아니라 이 화장품이 이런 이런,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번째로 바르는 게 있는데 저는 앰플을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혜자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이름이, 이름이 엄청 길어요. 비건 유자 비타민C 나이아신 아마이드 잡티 브라이트닝 세럼 두 개입니다. 이것도 앰플인데 이거는 앞에 발랐던 스키 천사 제품이랑 제품보다 좀더 묽은 제형이에요. 이 보면은 이렇게 흐르지도 않거든요. 제. 진짜 그 꾸덕한 앰플 느낌? 여기 좀 흐르네. 네, 이렇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름이 유자 비타민 C여가지고 유자 향이 엄청 많이 납니다. 제가 유자차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유자차 귤,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걸 쓰고 있었는데 되게 좋아서 다 쓰면은 한통더살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광이 대박이에요 맞죠? 이것도 이렇게 발라주고 좀 발라주고. 음. 제가 이 제품들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요즘에 요즘에가 아니고 옛날부터 구독하던 그 누가영 님이 있습니다 채널 이름이 누가영인데 그분이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으셨었는데 그때 쓰시던 제품들이 거의 여기 다 있어요 그분이 쓰시던 것도 제가 이제 다 검색을 해봤어요. 화해 앱에다가. 화해 앱에 검색해보고, 성분도 보고, 아, 괜찮다 싶어서 제 피부에, 제 피부에 좀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샀는데, 샀어보니까 지금까지 좀 피부도 많이 개선되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이게 발품을 팔아야지 그 좋은 제품이 있는 걸 알고, 사용해보고 할수있더라고요 지금 제주위에 친구들은 다 저한테 무슨 제품 쓰냐고 물어보거든요 발품을 하려고 안해요 다 저한테 물어보고 뭐 쓰냐 뭐가 좋냐 아 이게 좋더라 하면은 바로 그걸 사요 그래서 써보고 자기도 좋대요 어 이거 소개를 안해줬네 이거는 이거는 아토덤 인센시브 밤이라는 제품입니다. 바이오더마 제품이에요. 이 제품이 약간 유분기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안, 하려, 안 하려고 했거든요. 또그 다른 성분이 좀 좋아가지고 써봤는데 되게 겨울철에 보습도 잘 되고 되게 촉촉하고 이 수분... 수분기라 해야 되나? 그분게 되게 오래가는 것 같아. 요 오늘 메이크업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메이크업은 안하고 그냥 먹을 수있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광나는거 광 보이죠? 물론 여기 옆에 지금 이 랜턴이 있긴 하지만 랜턴? 소명? 조명이 있, 있거든요 조명이 있긴 하지만 이거 없어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보입니다 광나는 거 보이죠 제가 원래 썼던 제품들은 광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이걸 쓰면서 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선크림은 이거 유명한 거죠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쓰고 있습니다. 원래 토리든 거 썼다가 토리든 선크림이 품절이더라고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발라주고. 오늘 나가긴 해야 되는데 오늘 비닐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이마 말고 밑에만 좀 신경을 쓸 거예요 이렇게 스킨케어는 끝났어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이거 오브제 제품을 쓰거든요 이렇게 제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하면 이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게 이게 하나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쿠션도 다 써가는데 확실히 제가 썼던 파운데이션 제품 중에서는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가 많이 묻었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한통더살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거의 다 써가거든요 그리고 립밤 립밤도 이거 다 쓰면은 아마 이거 하나 살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겨울 되고 나서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집도 그렇고 보면은 저는 요즘 들어서 이 겨울이 되면 건조한 게 여기 입술로 나오더라고요 보이죠? 양옆이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씻고 나서 입술을 이렇게 각질제거 한 다음에 그냥 발라주고 있거든요. 그 뭐냐. 토리든 이 제품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튜브형이거든요? 튜브형인데 잘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안에가 이렇게, 나 이렇게 생겼어요. 바세린 바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세린이 없어가지고 대용으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폼클렌징을 오가니셀 브랜드 제품을 쓴다고 그랬었는데 오가니셀 폼클렌징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토너로 토너 패드로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요거 미스트 뿌려주고 그 다음에 오가니셀 이 제품을 씁니다 바이오 액티옴 리커버리 크림 이건 진짜 단순 선물받았던 제품이거든요 오가니셀 근데 제가 그냥 선물받았던 제품이라서 안 쓰고 그냥 박아놨다가 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써봤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크림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약간 밤밤 밤 같은? 크림과 밤 사이라고 해야 되나? 딱 이런 느낌입니다. 제형이. 그래서 되게 밤에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하고 그 꾸덕한 느낌 남아있는 거에요 피부에 그 느낌이 나요 그래서 보습에 되게 좋아요 보습에 되게 좋고 막 건조하지도 않고 자고 일어나도 막 건조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좀 짜쓰니까 발라야겠다 꾸덕하고 냄새도 진짜 좋고 향 향도 되게 좋고 아무튼 다시 사고 싶은 만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스킨케어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제품이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오늘 이렇게 못 찍게 됐네요. 지금 다 찍고 도라에몽 초콜릿을 먹겠습니다. 아 이게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긴 한데 무슨,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퇴사를 하고 이제 딱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잘 해봤나 생각을 해보면 되게 힘든 일도 많았고 되게 어려운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있었고 뿌듯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퇴사를 하고 1년이 지난 지금 퇴사를 한걸 아직도 저는 후회를 하고 있지 않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할수있었다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제 이런 촬영 같은 것들 이런 컨택들이 되게 많아, 많이 왔었고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회사..때문에..못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막 연차를 내서 까지 막.. 가기도 그렇고 시간도 안나고 할일도 많고 그래서 못했었는데 어, 그때 못했던 아쉬움들이 올해 또 다시 그런 기회가 생기고 해서 되게 다양한 촬영들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경험들도 해보고 그런걸 하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좋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냥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올해 뭐 그런 경험들도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아직 계 다니고 있다 면은 그런 걸못 해봤을 텐데 그런 것도 해보고 제가 하고 싶었던 쇼핑몰도 해보면서 많이 경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안 겪어보고 하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쇼핑몰이 혼자 하기가 되게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제 느끼기에 물론 또 개인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잘 해낼 수도 있고 어떻게 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해봤을 때는 아 이게 혼자서 하려면 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어려운 일이 많구나 라는 걸좀 느꼈고 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한번 같이 일하는 사람을 구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올해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제가 좀더 혼자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고 좋았던 올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내년에는 제가 좀더 여유를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꾸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다양한 컨텐츠도 한번 해 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 asmr도 한번 해 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마이크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번 해보고싶네요 그리고 먹방도 한번 먹방 컨텐츠도 한번 해 보고 싶고 다양한 컨텐츠를 생각해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저의 일상과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곧 나가야 돼가지고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실없으니까 되게 참박해고 있네요. 여러분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저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이지만 할줄일 남았나? 아무튼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저도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